떡전 봐. 딱 부드러운 거 봤어요. 뭐. 어, 친구들 거예요, 어뭐 진짜 막. 봐봐, 떡전 봐봐. 봐봐. 무슨 타스터면 같아요. 소님 거요. 슈바게티 같아요, 뭐. 아, 어 토마토 슈바티 죄송하지만 혹시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묵 좀 많이 드십시오. 오케이 어, 오케이, 내가 먹 어묵. 너또 떡파야? 어나어 나도 어묵인데.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그럼 나나 우리야 떡만 먹으려다 근데 이게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내도 안 싸우는 거지 음. 아, 야, 있어, 아니 양이 만큼 있어 조금 근데. 있는데 저렇게 아유. 하면 떡볶이 퍼내면서 그 친구도 내 인생에서 퍼내버릴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있거든. 영원히 네. 준비됐네요 오 가나요? 아, 똘깃, 아, 똘리, 근데 진짜 쫄깃쫄깃해 보인다 이양 저거는 부는 거 뭐라고 그러죠이 악기 있잖아요? 페플루페플루페플루페플루 이렇게 부는 거 자, 맞아, 맞아.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예상밖에 야 아니,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는 이렇게 먹었어요. 이, 이 정도면 목적찌르지 <웃음> 않을까요? 와,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오, 와, 와, 와, 진짜 와, 대단하다. 자, 수양이도 지금. 오! 오 맛있다! 아, 쪼면 맛있겠다. 어, 쪼면이 없더라, 어쩐지. 어머, 스나비처럼 그냥 쑥 아우, 쪼면 단거 같고 어 어, 완전 난쫄면이랑 숙주랑 같이 해. 떡이랑 딱그 학자 통그맛 그냥 이거 완전 완전 음 우리는 맛있. 음 음, 맛있어 이 양념 맛있지 음 이게 어... <웃음> 엄청 쫀득쫀득해 음떡 음. 어, 진짜 날려버린다 딱그학교 음. 떡볶이 그 맛이야 다달아다 음. 매콤 매콤 많이 안 매콤. 간고간도잘뱉네 응. 진짜 맛있다. 맛있게 매워 확실히 고추장 떡볶이 그런 응. 맛은 아니네 텁텁한 응. 고추장 느낌이 아니야 마성의 맛이라는 거지 국물 맛있지 않아? 매콤 매콤, 매콤, 매콤, 많이 안맵고 간도 잘뺐네안 음, 맵다. 응. 어머, 또 떡볶이를. 또? 또? 어머, 네 개를, 네 개를. 어머. 어머, 무서워, 무서워. 어머, 무슨 음. 팽이버섯 먹듯이. 그러니까요. 와. 아니, 하나씩 먹는 사람이 없어. 게먹 보통 떡한 개씩 집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한 개씩 먹는 사람이 없네요 오늘. 다들. 아니 <웃음> 한 몽키 유식 <이렇게> 먹네. <웃음> 야와 뭐야 찍금 지금 암이 찍게 들었습니다 어머모. 지금. 어머모. 와. <웃음> 와. 넘겨야지, 아니, 넘겨야 아니, 돼. 그래. 넘겨야 와. 돼. 넘겨야 돼. 암이 왜 그래? 와. 도대체 뭔가 여섯 개를 들어왔는데. 와. 아니 이 안에 꽃이 피었어요. 저기. 행이 버섯 <웃음>